척척하게 만들어 주자. 어, 여기, 달. 아, 이거 모는 영화, 망한 거. <웃음> 어, 저 있는 건지도 몰랐어요, 저. <목소리> 내가 그 상처를 돌봐드리죠. 수단일 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수다리가 죽었어, 수다리가! 대나장팀, 가만히 있으십시오. 제가 제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나장팀 기다리십시오. 제가 빨리 편안하게 해드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h s h 어. <웃음> 집회장은 실망했다. 시간과 예, 산만조금만 더, 있있었라면면런런 변명, 받지 않겠습니다 어, 어. <웃음> <웃음> 에헴 죽을 데 <뻔했네. 웃음> <웃음> <웃음> 그럴 수 있어요. 음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불사대가 되고 싶진 않다. 아, 고멘. 오, oh, 쉣. I'm sorry. 고멘. 불사대는 좀... 스콜라가 흥행했으니 3이 나올 거라 결론이 나옵니다. 아닌데? 애초에 1부터 입소문 타가지고 그냥 조금조금씩 성공한 건데? 그렇게 아드득바드득 스콜라 성공해서 3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반은 맞고 반은 틀리거든? <웃음> 아닌데, 아닌데? 이게 왜 어렵냐면요 초반부터 즉사기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어, 이렇게 죽어요 그냥 즉사해 이거 그냥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로 가다 이렇게 즉사해 버려요 새로운 탐험가가 왔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웃음> 다잃어버려 이거 가차 없습니다 등불조차 없어 요 이거 지금 화면에서는 을 느낀 게야 이거는 진짜 너무 다크하다 <웃음> 내가 보기에는 이건 불친절한, 불친절한 게 아니고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주 재미있군 저것 좀봐 내가 많이 느꼈어요 하면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용설명서를 하나도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뭐 귀띔이라든가 그런 걸안 알려줍니다 야 세상에 진짜 헤드 같은 경우는 키가 한정돼 있잖아요 무슨 인지 대충 알아요 키보드 유저는 어떻게 하란 거야? 채찍 마스터는 나란 말이다 <웃음> 이 자식 채찍은 나, 나의 것이야 <웃음> 진짜 자존심 대결이다. <웃음> 이짜 씨. 어? 시리스 죽여 주세요. 돈 내놔. <웃음> 맨날 시리스 죽여 달라고 하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돈을 내놔, 그냥. 근력계인가요? 네, 근력계입니다. 예, 이 고약한 냄새는 뭐지? 근력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넌못 지나간다 아 진짜 아 죽었어 스팀 아이디가 어떻게 되더라 아 진짜 짜증나네 이게 쓰레기는 제거해야 돼어 어, 시체가 말을 하네 존재해선 안될 쓰레기 어 시체가 말을 하네 희한하네 차아는 어떻게 풀더라 아 이런